저희 지금 어디 가죠? 노현동고급 빌라 세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세누는 일단 평수도 널찍하고 이제 신혼부부나 좀 음. 하인들 1인 고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맞춰져 있는 그렇죠 요즘은 가족 구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사할 때 옵션 같은 경우에 많이 보시잖아요 뭐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보시고 직접 느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네,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서 이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웃음> 영상은 이제 그만 찍는 게 <웃음> 낫지. <않나? 웃음> 네. 안녕하세요. 호재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노현동에 있는 쉐누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말이죠. 노현동 세드는 총 6층으로, 6층은 옥상 정원, 1층부터 5층까지 총 4개 호실로 20세대 들어가실 수 있는 고급 빌라고요. 위치도 노현동에 있는 고급 빌라촌에 위치해가지고 매우 조용하고, 어머, 저기 고양이가 있네. 고양아, 안녕. 갑시다. <웃음> 뭐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세는 보시다시피 빌라인데 큰 주차 공간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 차단인데요. 아무래도 가끔 오셔가지고 무단으로 주차하시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 거주인들만 이용하실 수 있게 주차 차단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위한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어요. 고급 빌라니까 이 정도로 해주신 거겠죠. 첫 번째로는 여기 안에 있는 신발장 그 다음에 전자식 현관 도어입니다 신발장도 딱 시몬이 문부부에 맞춰서 알맞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쇠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문이 열립니다 좀 되게 특이하죠 거시 한번 보시죠 쇠는 현재 53.2제곱미터의 실면적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샘플하우스인데요 주방, 방두 개, 드레스룸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제가 키가 한184 정도 되거든요 어, 그런데도 이제 큼직큼직하게 공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아니면 이제 1인 가구 좀 하이엔드 좋아하시는 그 젊은 층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창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방음도 정말 좋겠네요 전동 레일 커튼이 각 세대마다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측으로 보시면 액자를 달수 있는 레일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콜버튼, 인터폰, 그리고 난방, 전등 모든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어컨, 거실에 한 대, 방에 한 대, 공기청정기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기본 옵션으로 요즘 같은 빌라들은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 위에서 쇠누는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앞에는 요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식탁도 디귿자 형태로 부엌이 이루어져 있고 수납 공간도 매우 다양합니다 방 내부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는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은 더블 침대가 들어가 있어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뒤편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바로 안방 뒤편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옵션으로 스타일러가 마련되어 있고요 음, 드레스룸도 공간이 넉넉하게 잘 짜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옵션인데 사실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있으면 더 좋죠 여기는 개인 금고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금고의 지문인식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셔가지고 또 안전하게 자기 물품 보관해서 지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방입니다. 두분 아니면 한 분이 보통 고급 빌라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안방 쓰시고 여기는 이제 뭐 컴퓨터 방이나 옷방으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꽤나 널찍한 공간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쇠누기 때문에 건조기와 그 다음에 세탁기 두 가지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 공간이고요. 세탁 용품들이나 이렇게 뭐 다가구 용품들을 안에 보관하신 다음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누의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그 다음에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수납 공간까지 당연하긴 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은호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실 때좀 불편하시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 세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련을 해준 점에서 저는 어, 플러스 점수를 더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감도 꽤나 널찍하게 되어 있고 게다가 이게 샤워기예요 이게 천장형으로 여기서 샤워물이 내려오고 하나는 이렇게 샤워기를 사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렇게 센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어, 경치가 좋다 <놀람>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입니다 되게 프라이빗하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으시겠네요. 보시다시피 여기 작은 연못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물고기 있네, 진짜로. 진짜 살이있어 물고기가. 빌라치고는 되게 생소하죠? 좀 특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노는 희소 가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인분들을 모셨을 때 집에만 있기 좀 답답하다면 이렇게 옥상 정원을 같이 한번 걸어 보시고 앉아서 대화도 나눠 보시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각 층마다 개별 창구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도 각자 비밀번호 설정을 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